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. 자 이제 여기서 뽑기가요. 마트를 가방 일곱 개세 개를 사서 차례대로 가자. 자, 뽑기 갑니다. 존보한 여러분이 승리자라는 거야. 극한 투꾼 계속 졌어. 나도 하고 싶지. 이 상자는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지, 진짜? 공격. 상자 어디다 쓰는 거야? 자, 일단 뽑기 가요 김말 생략 자, 일반 10회 재물 태우고 강자 태우고 한정 태웁니다. 스타트 오늘 본 사람들이 과연 승리자가 될수 있을 것인가 사이타마 원판치 와... 10개 다 똥이 나오네 와 진짜 최악 자강자 10패 바로가요 이번에 건너뛰기 와 진짜 와 진짜 댕펀맨 최악 자 그리고 이번에 메탈라이트 자 건너뛰기 아 아.